조화전 거둥을 보아라 괴물론 떨컹 즐거운 단장을 해어지니홍가 받아들고 나다녀리다 예, 평안이다니 옵시오 시구나 졸시구나 졸시구나 와치와치와 졸시구나 떡국집으로 들어 가서 떡국 둥바루치 사성 벌리 수도 넛이사소 먹고 피지 어부르 들어간다 여보 피지 장사 피지를 장바 놓치 멀쇼 구지로 걸금식을 산 너그 간대우 그리고 땡땡 무한 부분, 부흙 옆, 증석 흐름, 얘기 들어올 거나어르나돈 바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너보게 마누라. 집안이 하고서 들어보여 우르르 쫓아나와 연접하는 기도를 옳지 계집이 기 조국이 상도에 앉으소 자기대서 거길 이린나 궁금한 우려 나온다 궁금한 우려 나온다 어디든 어디든 돈 부시다 돈 버, 누가 돈 이사다나? 이 돈은 근본을 자네야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상군이 술래바꾸 조동굴를 동굴이 생긴 돈 생살치곤 얼가진 돈 부지 중미 부둔 돈일놈아 돈. 이놈아, 말아